안녕하세요. 오늘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웨비나는 PCUSA 동부 한미노회에서 주관하고 목회적 돌봄센터에서 주최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간단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연 리가랜드입니다 저는 뉴욕과 커네티컷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 상담사입니다. 미국 가족 치료 협회 공인 슈퍼바이저로 가족 치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임상 지도를 맡고 있으며 커네티컷에 위치한 페어필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강의를 해주신 구미리안 목사님과 함께 목회적 돌봄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해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한 돌봄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사역 준비를 위한 웹이나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3월 중순부터 한국에서는 더 일찍 올 초부터 시작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는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다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변화는 매주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린 것이 금해지고 각종 온라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음, 이렇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성도들의 심경의 변화 또는 영적인 상태 변화에 대해 살필 수 있을까.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부부 갈등이 고조된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많은 숙제를 목사님들께서 떠맡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하여 오늘의 웨비나는 자신의 내면 살피기와 친밀한 관계 돌보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웨비나의 주제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의 관계 돌보기로 하였고요 목표는 첫째 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신의 내면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둘째, 음,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부부간의 깊은 정서적 교감을 도모하기 위한 대화법을 습득한다. 셋째, 성도들 중 관계적 갈등을 갖고 있는 부부들의 문제의 이래를 돕는 생각의 틀을 구축한다. 음, 마지막으로 목회자로서 역할의 경계를 이해하고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다고 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가정목회, 가정돌봄 사역을 해오고 계셨을 거예요. 주로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아마 신뢰가 깨어진 부부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 목회 상담을 통해 보듬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관계 개선을 하도록 도움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버지 교실이라든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셨겠죠.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한 목회적 가정 돌봄 사역이라고 봅니다. 음, 오늘 웹인 나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가정 돌봄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가정도범 사역을 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세 가지 축에서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like all others, like some others, like no other라고 했는데요. 직역하면 모두 똑같이, 어떤 애들은 공통적으로, 누구와도 다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뜻은 인간이 모두 공통적인 면이 있고 음, 혹은 그룹으로 공통적인 면, 즉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점들, 음, 그리고 각 개인만이 가진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면서 각 가정의 독특한 상황이나 각 가정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특이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육체적 병을 가지고 있다든가, 음, 중독의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다른 정신적 병이 있다든지 경제적 파산 혹은 체류 문제라든가 다른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각 개인과 가정의 특이사항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겠죠. 동시에 각 가족 구원들이 속해 있는 발달 단계에 따른 특이점을 이해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막 사회로 나오게 된 성인이 갖고 있는 문제와 중년이나 노년에 겪는 삶의 도전의 문제는 다른 양상을 띠겠죠또각 가정이 접한 생활 주기에 따라 그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의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 단계에서 겪는 서로 다름에서 오는 갈등과 자녀들이 출가한 후 중년 부부들에게 닥치는 문제나 은퇴 후 노년의 부부에게 오는 삶의 과제는 모두 다르지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은 우리 모두 내가 과연 얼마나 이해받고 있는가, 음, 즉 나의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도적적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나 비판받는다는 염려 없이 이야기하며 공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오늘 강의의 첫 목표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자신의 내면과 가족관계에서 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한 지두달 정도 되었는데요. 혹시 자신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셨는지요. 지난 강의에서도 구 목사님께서 문제 직면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자신 안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감정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면서 우리는 여러가지 심리적 변화를 느끼게 되죠.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경고하기를 불안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거나 더 나아가서 강박증 증세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해결하기 힘든 이 사태를 통한 인간의 한계를 느낀과 동시에 무력감 경험하고 우울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죠.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활동의 중단으로 외로움과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 격리되어서 요양원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다른 장기 입원시설에서 지내는 환자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의욕상실을 경험하게 되더워 됩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혼돈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힘들고 가족관계에서 즉각적 부정적 반응을 함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죠. 여기서 즉각적 부정적 감정이란 음, 갑자기 짜증을 낸다든지, 음, 불평하며 폭발적인 화를 내는 경우를 말하지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일상의 리듬이 깨지고 규칙적인 삶의 상실이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는 경험을 하고 경제적 안정을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짝스럽게 가족의 생명을 잃는 경험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오인 민만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례나 추모 예배 등을 통한 애도를 할수 없게 경험하는 상실이 있습니다. 또 친구, 가족, 또는 이웃, 동료의 죽음을 통해 본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실의 경험, 혹은 외상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서 심정적으로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심정적 괴로움은 이유 없이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등 무겁고 가라앉는 심경을 느끼게 되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인한 생활 패턴과 가족관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규칙적 생활이 힘들어지고 일과 집이라는 경계선이 모호해짐으로써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학교 공부, 또 다른 액티비티, 시간 관리뿐 아니라 하루 종일 새끼 식사 준비하기에 지친다고 보고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힘든 상황에서 개인적 공간이 축소되므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부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죠. 전문가들이 경고하기를 이혼율과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음, 구 목사님께서 웰빙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웰빙이 무엇일까 어, 많은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선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홀로 있는 시간과 자신을 이해해주는 다른 이와 함께 연대함을 갖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웰병, 웰빙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어쩌면 평상시 집중하기 힘들었던 자신의 영적 성숙화, 성화의 삶을 위해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는 기도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 무쌍을 하시며 그 말씀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도색이는 기회로 삼고 계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혼자만의 시간 매우 중요하죠. 또 그와 동시에 주위 사람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가족들을 살피는 것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랑과 교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어, 자신의 사고, 말, 행동에 대한 반추와 자기 객관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이는 우선 자신의 감정 살피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어,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 등 자신을 거울 들여다보듯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를 향해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 과거의 상처들이 기억나기 때문이지요. 이를 문제 직면이라고도 하는데 이 과정은 자신의 내적 상처를 자꾸 들여다보게 하면서 아픔이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 청소를 하면서 혼잣말 하듯이 불평을 했다고 해요. 이때 남편은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을 할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 남편은 과거에 아버지가 늘 출타 중이셔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 가정에 충실하며 딸에게 늘 곁에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어, 최선을 다하는데 아내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할때 자신을 향한 비평으로 받아들였어요. 운동하고 돌아온 후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고 뭔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봐주는 따뜻한 아내의 모습을 기대했던 겁니다. 사실은 불평하는 아내에게서 과거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되었던 거죠. 반면에 아내는 허리가 아픈데도 집안일을 돌보는데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느닷없이 화를 내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며 나랑 상관없어 라고 스스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감정적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그냥 막연한 과거 해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할 수 있죠. 여기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뭔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은 너무도 유명한 베토벤 운명 교향곡의 첫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이 음악의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과거에 이 곡을 들었던 경험이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우리의 두뇌 깊은 속에는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모든 경험을 통한 기억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과거 경험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기 표상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표상을 구축해가게 되는데 이것을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에 대한 새겨진 이미지와 타인에 대한 기억 속에 새겨진 이미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새 성장에 가면서도 이 이미지가 재생되어서 자신을 이해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고 그 상처가 어느 발달 단계에 생겼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내적 상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다는 상처, 비난받거나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자신감 상실, 부모의 과잉 보호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 타인을 믿지 못함, 개인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이용당함, 조정당할 것 같은 것 불안감, 이런 여러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필요 요건들도 있는데요. 음, 우리 모두는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태 과거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건드려지게 되면서 재차 아픔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건드려졌을 때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여러 방어 기제가 있으나, 여기서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파괴적인 대화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명한 부부 상담가이자 연구자인 존과 줄리 가트만은 오랜 세월 동안 5천 명 이상 되는 부부들의 대화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에 네 가지 대화 스타일을 보이는 부분은 90% 적중하는 이혼율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러한 도화법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를 늘 비판하는 형이 있습니다. 주로 상대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왜 그릇을 씻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라고 몇 번을 말아야 알아듣겠어? 음, 가계부를 쓰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왜 그걸 안 하지? 등 칭찬이나 격려의 말보다는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경우죠. 이 다음은 경멸형입니다. 상대를 얕보고 밑으로 깔아 뭉개려는 태도를 지닌 대화법이죠. 연구에 의하면 이 경멸형을 지닌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짓이 늘 그래. 라고 한다든가 눈을 위아래로 굴리며 몸매에 대한 부정적 코멘트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대화법이 경멸형입니다. 방어형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늘 변명을 한며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타입입니다. 당신이 너무 서두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라고 하며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경우가 많지요. 마지막 회피형은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그냥 대화를 단절해 버립니다. 상대와 마주치는 걸 피해버리고 마음에 담을 쌓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 타입의 방어 뒤에 숨겨져 있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고 그 근원은 유아기의 애착 형성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애착 이론학자들과 대상관계 이론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어, 이런 파괴적이고 역기능적인 대화법은 커플 관계의 패턴이 굳어지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회피형의 대화법을 가진 사람은 자꾸 더 속으로 삭히며 파트너를 피합니다. 마치 바깥 세상과는 담을 쌓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거북이가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이파트 이때 파트너는 점점 불안해지고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것 같은 느낌과 화를 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비판을 더 강하게 쏟아붓게 되죠. 마치 먹구름이 마구 폭풍우를 몰고 내려치듯이 더 사나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북이는 더 위협감을 느끼고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버리 되겠죠. 음 애착이론 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성인의 애착 유형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유형을 살펴보면 좀더 부부관계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성인 애착 형성은 유아 시절 애착 형성에서 이어져서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재화된 이미지와 인식이 특정 타입의 애착 유형으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축이 자기 모델이고 어, 타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축이 대상 모델로 여기에 네 가지 애착 유형으로 구분하였어요. 음, 사랑과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가 여부와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정도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회피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안정형, 몰두형, 회피형, 그리고 두려운형 이렇게 구분하였죠. 도표에서 알수 있듯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할수 있으며 애착 대상에 대한 의존도도 낮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애착형으로 나타납니다. 안정형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자신감, 독립성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경향을 지닌 사람의 애착 유형은 몰두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혹은 독립심이나 자존심은, 자존감은 있으나 세상과 타인에 대한 회의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있으며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의 유형은 거부형 혹은 회피형이라고 봅니다. 두축 모두 부정적인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운 역 예착 용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옆에 있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웹사이트에 가시면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성인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패턴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부부애착 유형 매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로 갈등을 보이는 부부애착 패턴이 몰두형과 회피형의 조합입니다. 몰두형은 초반에는 회피형인 상대가 매우 말이 없고 멋지고 쿨하다는 생각에 매력을 느낍니다. 반면에 회피형인 사람은 몰두형인 상대의 적극성과 자유로움에 매력을 느끼게 되지요. 이렇게 연애 초반에는 서로 다른 면에서 상대에게 끌려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소위 허니문 페이스 신혼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음, 각자의 참모습이 상대에게 상처를 더 남기게 되는 관계적 패턴을 보입니다. 표현을 안하고 혼자 의 길을 좋아하는 어, 좋아하는 상대로부터 몰두형인 파트너는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자꾸 더 확인하려고 들겠죠. 예를 들어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디에 갔었어요? 오늘은 몇 시에 집에 오나요? 왜 온다고 한 시간에 안 와요?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이렇듯 끊임없이 쏟아지는 질문이 어, 마치 자신을 옥죄는 사슬로 느껴진 회피형은 파트너에게서부터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하겠죠. 혼자 방에 가서 TV만 본다든지 게임기에만 매달린다든지, 자주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든지, 이런 행동은 몰두형 파트너의 불안을 더 자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 미혼 20대, 30대의 374쌍의 커플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음, 각 커플의 유형을 분류하여 비교한 걸, 결과 물론 남녀 모두 안정형에 속하는 커플들이 전반적으로 모든면에서 관계도가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보았습니다. 음, 반면에 남자가 몰입형이고 여자가 회피형일 경우 어만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또한 회피형은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원하며 두려움형도 겁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면에서 어떤 타입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음, 하지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한 애착 이용에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진정한 사랑의 경험과 내적 치유의 경험을 통해 이 유형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음,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다시 재정립해 볼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나는 내 파트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파트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수 있지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자녀들도 축복의 선물이라 고백하시겠지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더욱 자신의 파트너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단단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에 있는 자녀들과 그 아이들이 몇 살이 되었든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있어서 즐겁고 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아이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각 아이들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온라인 수업에 적응도 잘하고 음, 별다른 동의 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의 불안을 느끼고 혼돈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불안해하는 자녀에겐 사실대로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괜찮다, 음, 기도하면 나아진다 하는 식의 반응은 아이들로 하여금 더 불안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자세히 뭘 조심해야 하고 철저히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의 중요성 및 부모도 실제 삶에서 조심하는 생활수칙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도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각 가정에서 형편이 되는 대로 자녀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져 있는 친척들과 규칙적으로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지루해하는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놀이나 요리를 시도해 본다든지 혹은 또 의미있는 일을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녀들과 마스크를 함께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도네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장난감, 아니면 옷까지 정리를 한다던가. 저도 대학에서 돌아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딸과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며 그 아이들의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현재 듣고 있는 수업과 제출한 과제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를 노력해야죠 부부관계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기 좋게 노래 가사로 그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사랑한다는 걸꼭 말해야 하느냐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한 이유는 성숙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성숙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봐줘요. 바쁜 일상에서 잊고 지낼 때가 많은데 서로 마주 보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목소리> 들어줄 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방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서로 깊은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의지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결단합니다. 서로의 아픔까지도 감싸 안으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거지요. 반복하지만 성숙해야 표현할 수 있고 서로 바라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더 서로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제부터 좀더 자세히 어떻게 자신의 파트너와 좀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구체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해지신 후에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게 음, 효과적인 대화법으로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우선 가족치료사 중에 부부의 감성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일원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수 전슨인데요. 이분은 정서중심 부부치료에서 이 설문지를 작성하여서 부부가 어떻게 얼마만큼 서로 접근 가능한가 혹은 서로에게 얼마만큼 반응하는가 또 얼마만큼 서로 교감하는가에 대한 이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얼마만큼 파트너에게 접근하기 쉬운가?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의 질문이 있는데요. 파트너의 관심을 쉽게 끌수 있다. 예, 아니요. 어, 파트너와 쉽게 감정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파트너에게 내가 우선이란거 것을 알수 있다.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나는 외롭거나 거부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 또 나는 가장 깊은 문제를 파트너와 상의할 수 있다. 이때 나의 파트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그 다음 항목은 파트너에게에게 뭔가 의사 표시를 할때 상대방이 얼만큼 반응하는가입니다. 만약 내가 연대감과 위로가 필요할 땐 파트너는 나를 위해 내 곁에 있어줄 것이다. 나는 파트너는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욕구 표현을 할때그 신호에 반응한다. 다음은 나는 내가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파트너에게 기댈 수 있다. 우리가 싸우거나 논쟁하기는 해도 나는 파트너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는 다시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찾는다. 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내가 파트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나는 파트너에게서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 부부가 얼마만큼 서로 긍정적으로 감성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가입니다. 나는 파트너를 신뢰하고 무척 친밀감을 느낀다. 나는 어떤 내용이라도 파트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어, 나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나는 파트너가 나의 기쁨, 아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감정적 위험부담을 안고도 어려운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어, 그런 부부들이 있죠. 어,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 그거 절대 아빠한테 얘기하지마. 그거 아빠 알면 큰일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거는 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이 질문에 7개 이상 예라고 답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7개 미만일 경우에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거라고 수전스는 얘기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대화법을 습득하고 연습하는 게 좋은데요. 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이마고 커플 대화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버 헨드릭과 헬렌 라켈리 헌터가 개발한 대화법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인데요. 우선 중요한 건 부부가 정규적으로 이 대화법을 사용하여 대화할 것을 결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서로 바라보며 이 대화를 시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한 사람씩 메시지를 전하고 파트너는 메시지를 잘 듣고 반영합니다. 이때 말을 하는 사람은 쉽고 짧게 한 문장씩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들은 그대로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지 않게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들은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해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죠. 그래도 자신의 방어를 풀고 상대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것이 이 연습의 핵심입니다. 한 문장씩 반복을 한후 반드시 파트너에게 확인을 합니다. 음, 아까 그 예를 이용해서 이하고 커플, 커플 대화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이 사례는 한 시간가량의 상담 세션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를 정리한 것이므로 보통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할때 순조롭게 진행하지 않는 어,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자꾸 연습을 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인성재 목사님께 남편 역할 부분을 맡아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운동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 그 와중에도 에일리 아침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당신이 청소기를 돌리면서 마구 신경질을 내는 걸 보고 화가 치밀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운동하고 와서 배고픈데도 매일 아침을 만들어 주는데 내가 청소기를 돌리면서 신경질을 내서 화가 났단 말이죠? 맞나요? 뭐더할 더 말이 있나요? 당신이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청소를 하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신경질을 내면서 청소를 하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단 말이죠? 음, 이때 상담가가 어, 물었어요. 아,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청소를 할때 과거에 연상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요. 아버지가 집에 많이 안 계셔서 아마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셨던가 봐요. 어, 상담가는 아내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반복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질 내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는 거죠? 당신 아버지가 집을 많이 비우셔서 어머니 혼자 많이 힘드셨다는 거죠? 맞나요?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남편이 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 늘 집을 비우시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아버지는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었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안 되려고 에일리에게 늘 함께 있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안 되려고 에일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 나는 아버지가 많이 그리웠거든. 당신은 아버지가 많이 그리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할 말이 있나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가 뭘 필요한지 내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하기는 커녕 신경를 내면서 청소기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이 뭐가 필요한지 기분이 어떤지 물어 주기를 바랬는데 화를 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어서 화가 났단 말이죠. 맞나요? 어, 이렇게 반복해서 어, 남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반영하기를 듣기 반영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아내는 이제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얘기하죠. 음, 당신은 어릴 적 당신 아버지가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어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셔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 그리웠고 또 당신은 에일리에게 당신 아버지와는 다른 아빠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또 당신은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알아주지 않고 신경질을 내서 화가 났다는 거죠. 어, 이렇게 어, 반영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 인정하기 단계로 돌입하는데요 어, 주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음, 당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가 돼요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어, 이 커플의 경우 아내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 왜 당신이 내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돼요 어,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데 힘들게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서 신경질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당신한테 불평을 터놓는 것처럼 느꼈은 것 같아요. 맞나요? 음, 또 혹시 더할 말이 있나요? 난 당신이 물어봤더니... 나, 나를 가끔, 네. 난, 나는 당신이 나를 가끔은 챙겨줬으면 좋겠어. 내가 혹시 필요한 게 없는지. 당신이 그렇게 물어줄 때난 당신이 나를 케어한다고 느낄 수 있거든. 당신이 불평하면서 청소를 할 때는 당신이 우리 가정 생활에 쌓인 불만을 털어놓는 것 같더라고. 음, 이때 파트너가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다시 또 반영합니다. 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쌓인 불만을 털어놓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챙겨주고 또 괜찮은지 물어봐주기를 원하는데 어, 원하는 게 어, 이해가 가요. 아마 당신 아버지가 세심히 소소한 것도 챙겨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맞죠? 어, 이렇게 인정하기를 하고 나면 어, 그 다음은 공감하기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음, 이제껏 들은 이야기를 조합해 볼때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파트너가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경험을 했을까? 상상하면서 공감의 능력을 발휘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었다면, 음, 뭐 어, 여기서 아내가 얘기하죠. 내가 당신이었다면 음, 내가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지 알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함을 느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나요? 난 당신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어. 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단 말이죠. 많이 섭섭했겠네요. 이렇게 어, 공감을 하고 난 뒤에는 마지막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고 들어주어서 고맙다고 표시합니다. 어, 이제 역할을 바꾸어 아내가 자신의 입장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임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사실 음, 다시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의 방어기제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반복하는 경험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 음, 돌봄의 사역자분들께서 가정사역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시긴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해야 할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가족, 가족 중한 사람이라도 깊은 우울감으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혹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아님 게임 중독에 빠진 경우 이 중독의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되기 전에는 부부관계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피해자가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일단 신변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를 당국에 신고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각 주마다 계좌자의 아동보호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사는 거주하시는 주정부의 아동학대 신고 가이드라인이 뭔지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혹은 또 성격장애가 있어서 뭐 나르시스적인 성격으로 자신만 생각하고 상대가 어떤 감정인지 공감할 수 없다든가 또는 심하게 상대를 의심하며 음 망상이나 집착증에 빠진 경우 상대를 컨트롤하고 정신적 학대 수준까지 빠져 있을 경우 음 이런 사람들은 심한 정신병적 증세이므로 전문가 상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또 애착 유형이 두려움 유형으로 상대에게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피해망상이 있는 경우, 아마도 어릴 적 기쁨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 또한 전문 치료가의 치료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Um, 요즘 아, 지금 여기 제가 리스트에 올린 것은 어, 여러분들이 정서적 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인데요. Um, 어, 아마 다른 한국어로도 어, 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와의 친밀감 형성을 할수 있을까 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내용이 어, 다 소화하기 힘드셨을지라도 요 자료를 보내드리면 임하고 대화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파트너와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음. 또 끝으로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음. 저희가 뭐 계획을 하더라도 사실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할수 있게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고백하면서 어, 오늘의 웨비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은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어 아니면 그어 나누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